머리를 짧게 자르고 검은 색깔로 염색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머리를 짧게 치고 나서 머리가 바람에 흩날려도 그대로 고정되어 있고 편한 것도 많고 주변에서는 이제 뭐 군인머리라고도 하긴 하는데 군인머리는 어때요? 내가 좋으면 된 건데 그리고 이런 스타일도 굉장히 많아요 해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짧은 머리도 스타일이 있다라는 걸 존중해주고 일단 뭐이 색깔을 조금 톤을 많이 다운시키기 위해서 염색약을 샀습니다. 짧은 머리가 왜 어두운 컬러가 어울리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머리 자체가 짧아질수록 이목구비가 드러나는 건 사실이에요.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리려면 은 눈썹 위쪽부터 눈썹 아래쪽 그러니까 이 뼈가 앞으로 나올수록 눈 안쪽이 그늘지고 명도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이목구비가 뚜렷해 보이고 흔히 뭐 잘생겨 보인다 뭐 예뻐 보인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두상과 얼굴형을 가진 사람들이 서양에 많이 계시죠 대부분 동인들은 그런 두상과 눈썹이 튀어나오는 그런 형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너무 긴 머리를 고집하고 긴 머리에 대한 스타일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만큼 짧은 머리 스타일을 못 보여드린 거잖아요. 그래서 짧은 머리에 대한 스타일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 잠깐만 뭐 하는 거니 이제? 아니 샴푸를 하려고 해. 샴푸를 하는 걸 깜빡했어 양만드느라 샴푸 시간이 진짜 짧아졌어. 거의 한 5분이에요. 머리를 끝까지 말려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하시는게 이런 머리는 앞머리를 내릴 수 있긴 한데 내린 머리보다는 올린 머리에 초점이 맞춰진 디자인이라 여러분들이 내리는 것보다는 올리는 걸 제가 좀더 권장해드리고 있어요 자 <웃음> <웃음> 아, 이제 만든 염색약을 가지고 이제 한번 써볼 건데 오오 오마이갓! 오 제가 뭐 미용사라고 머리 막다 잘할 것 같죠? 셀프로 절대 아닙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왜 짧은 머리가 더 어두운 컬러가 어울리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짧은 머리가 블랙이 어울린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 서양인 분들은 금발도 많고 밝기 자체가 밝은데 안 어울리게요? 아니잖아요 밝기가 어두울수록 질감이 안 보입니다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목구비를 가리는 게 이론적으로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두상과 뻣뻣한 모지를 가진 분들이 밝기가 밝아버리면 은생각한 그대로 다 표현되겠죠? 그래서 긴 머리보다 짧은 머리가 더 불리한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밝으면 더잘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 옆에 있는 머리가 동양인분을 억세고 뜨기 때문에 뜨는 게더 많이 보여요 그 반대로 어두워서 잘안 보이겠죠? 저도 생각보다 많이 안 뜨는 타입이긴 한데 그래도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걸로 입혀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좀 머리가 좀더 작아 보이는 게덜떠 보이는 게 맞는 표현이겠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검은 색깔로 염색을 하고 있고요 벌써 느낌이 오긴 하는데 이 상태에서 대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님들 나 진짜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? 일단 색깔을 어둡게 뺐는데 샴푸를 하고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우울하고 암울해요 그러니까 햄버거를 먹어야겠어요 이따 볼게요 와 이거 오바잖아 <웃음> 이거 어떻게 하면 좋네? <되겠네? 웃음> 어, 생각보다 머리가 엄청 까맣네요 그리고 진짜 질감이 안 보여서 더 그런 것 같긴 하네 자 우선 여러분들 어, 블루블랙이나 블루는 웬만해서는 집에서 하지 마세요 이거 보세요 손다 물들고요 지워지지도 않고 억지로 문신하게 됐어요. 그리고 뭐, 여기 얼굴 페이스라인 이거는 말도 안 되고, 일단 머리 말려볼게요. 저도 머리가 뜨거든요. 뜨는 걸좀 잡아주고. 짠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색깔을 검은 색깔로 바꿔봤어요 어 아무래도 검은 색깔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느낌이 질감이 보이지 않는 거는 맞는 말일 것 같고 저의 느낌상 잘 아, 바꿔야겠네요 조금씩 짧은 머리에 적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쾌적하게 스타일링을 여러분들 눈에는 거기서 거기겠지만 좀더 예쁘게 만져봤어요 자 이제 머리를 짧게 잘랐으니까 짧은 머리 스타일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겠죠 다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머리 스타일은